I can do it!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스의 기영둥이 메인보컬 케니라고 합니다 본명은 이재환이고요 재환이 재환이 별명이 아주 많은데 아무튼 I can do it! 난할수 있다 그렇지만그 켄이 그 C A N이 아닙니다 K E N이에요 제가 켄이기 때문에 유튜브 유망주잖아요 유튜브 유망주여서 자, 유튜브 이제 오늘 드디어 첫곡 공개를 합니다. 제가 댓글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이렇게 채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입니다. 지금 어... 가는 게 어떨까? 자니는 보고 있다면 하트를 보내주세요. 하트... 이거 알죠. 옛날에. 혼자... 첫 공개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된다요. 오 60초. <웃음> 오. 나신기6 아, 아, 4 5명 우와... 대박... 1 6어 어, 떨려 이거 왜뭐왜떨리냐 이거? 160... 1 6 1 이~ 뭐야 오천오백명 집중.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분명은 이재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처음 공개를 하는 건데 유튜브를 처음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응.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 공개를 하게 됐는데 여기도 <웃음> 지금 사실 비교를 굉장히, 비교를 굉장히 좋아해서 옆에 라고 적었어 내가 머리가 안 <웃음> 돼? 크들들도 여기다 <웃음> 신기해 습니다 <웃음> 저는, 저는 지금 <웃음> 실시간 오 음, 이제 음, 2천명 그래. 돼 2000명 시청 중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 어, 제가 첫 독립 이제 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빛, 영상을 보면서, 빛, 보면서 빛.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팬들이랑 어, 이제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고 어, 있습니다. 알람다. 구독자분들과. <웃음> 아,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웃음> 이게 진짜, 진짜 시작이 어렵지. 아무튼. <웃음> 아 시작이 어렵지. 이게 하고 나니까 뭔가 후련하면서. 아 이렇게 누우 이거 예. 다 쭈글쭈글해졌어요. 어떻게? 그러 <웃음> 아, 이제 사랑하는 우이편한테 받은 건데 이렇게 너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와 시행만 하 진짜 이 <웃음> 사실 게임이긴한 이렇게 보시면은 막... 이 부상을 상처안 해도 예요나게 영리 연기 미친 거 아닌가 봐, 이러는 거였거든 <웃음> 평생 숙제이긴 한데 연기, 노래 경선한 재환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응 아니야 나는 재환이 입니다자 보시면 이제 세탁기가 있는데 손잡이 가 굽고 있네요 구독! 오 근데 신기해 구독이랑 좋아요랑 의요아 근데 되게 신기하네 약간 카메라 새로,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지금코지금코인금도지자 이렇게 해서 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하고. 도 내는 게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또 보여드릴 테니까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댓글을 한번 볼까? 최근 날짜순. 수... 오늘 첫 영상인데 진짜 너무 귀엽고 진내고 자연스러워서 좋았어요 이 거짓말 지 진짜 못생길래 하트 유튜브에서 보니까 너무 공감 앞으로 꾸준히 오래오래 만나요 찬이사홍이